두 가지 공식이 있다. 공식 1, 어, 공통 인 공식 1, AX 플러스 BX는, 너희들 알고 있잖아, 이거. 어, X가 공통이니까. A하고 B하고 더하고 같이 걸리는 게 X야. 때야. 이런 거 공통관계라고 한다잖요 공통관계도 뭐하고 상관관계아니 반복. 반복된 말이야. 어떻게 반복될 때, 공통관계가 어디다 넣어주느냐 이게 제중요한 거. 두 번째 공식은 원인 어, XA 플러스 XB가 되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니? 즉 X가 앞에 나오고 어떻게 돼요? 묶어주죠.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여러분들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가장 짧은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주 짧은 문장이 씨, 나와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뭐가 나와있니? 어. 366. 366 문장 보시다 웨더전이 이제 나와요. 자, 집독 집계합니다. 그대로. 비록 우리가 뭐하지만, like, 아, 그게 마음에 들어요. 또는, 워하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럼. 자,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통제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라는 단어가 나왔어. 됐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이가 나왔어. I. 그 다음에 컷말 쳤어. 그리고 레더, 뭐가 나왔니 댄이 나오고, 인 컨트롤 오브가 나왔어. 한 번만 재대로 정복하면 된다. 또 컷말 쳐줬어. 이럴 때 공통관계가 성립됩니다. 바로, 내를뭐 나왔어요? 퍼시즈. 자연행이네요. 네 뭐가 보이니 이거? 뭐가 보이냐고? 여기가 보이잖아. x가 보이잖아. 안 보여? x가 보이지. 이거는 얘들아 양봉새를 묶어주면 돼.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a가 뭐야 그냥 a 찾아봐. a 찾아봐. 오케이. 컨트롤드 바이. 컨트롤드 바이. a. b는 어디 있어? 여기셔 이렇게 되죠. 각각다 버리는 거야. 이봐가 바위 있잖아. 자연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 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요. 형님 가져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통제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공통관계야. 전체 바위의 목적어. 다시 인컨트롤 오브의 목적어도 돼. 예. 각각에 붙어있는 것보다 반복되니까 이렇게 뭘로 바꿔줬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첫 번째 공식 정의가 되었나봐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힘에서 통제받습니다. 뭐 자연의 힘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알겠어? 어. 이거 통제하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비컨트롤드 y 통제받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어, 컨트롤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통제받는다. 통제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언더 컨트롤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뭔가요? 어, 이거 <웃음> 이거를 컨트롤드를 이렇게 써서 참고없어요 언더 컨트롤, 언더 컨트롤. 통제 받는다. 이 통제 한다 통제에서 벗어난 는이라고 표현해. 어, 공식에서 적용시키면 된다 말이야.